나 오늘 완전히 또 혹사네. 시장 만하시는끝 맛. 기억 만나시는 만하고그 맛이 시그맛끝 나. 그 맛이 나. 그 맛이 나. 그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인간은 인간은 인생에 걸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야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크게 하는 거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와 우리는 귀신을 위해서 하는 거이두 가지를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야. 왜? 영혼은 이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올바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공부하고, 올바로 아깝게 정도, 정법, 정행을, 우리 얘기 있는 것은 영어는, 영어는,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된다고 그랬다. 그치? 그렇지? 그치만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영혼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게 없어요 그건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상담을해서 자기 수련을 해서이 문제는 자기가 기도도 하고 수련도 하고 올바른 판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지?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기도도 하고 전생의 수련도 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일반 우리는 기도면 기도면도 있고 우리는 전생 수련경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그죠? 이것을 우리는 해결한 문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는 자기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누구말때는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못막수 자기 혼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관련돼 있는 것은 순수한 귀신이 문제다. 자 요거가 잘못된 것은 순수한 인간의 문제다 그치?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순수한 자기 문제보다는 자기 문제보다는 타인의 문제가 이것이 인연이지 인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또 귀신의 문제와 연계되어 아까 이기지 이거는 인간인연과 귀신인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는 지 인생은 지가 스스로 어? 캐치해 노력을 여기서는 우리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 이 타인의 인윤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는 귀신과 연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타인의 문제는 우리는 네. 어떻게 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누구 네. 말잖나 모든 것이, 이거는 인연법은, 네. 인연법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나. 자기 것는 자기가 해결하지만은,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나. 그렇죠. 그거는 순수한 처리만이 할수 있는,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은 처리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타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귀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문제.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이 살풀이경으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귀신의 문제는 어떨까이 귀신풀이법으로 하는 거지. 귀신. 살풀이법과 귀신풀이법이라는 거지. 자, 이거는 인연에 살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거는 귀신과 연결돼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살로 인해서 이런 부분 사이의 문제, 도밀리지가고 문제, 이것으로 문제, 이런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과 인간을 세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상담을 하러 올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살풀이법으로 풀어주면 돼. 인형풀이법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돼. 상담 해주면 돼. 그러나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자기 몫이고. 그치? 그거는 자기 몫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귀신풀리법이 있는 거다귀신풀리법귀신풀리법은 이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귀신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귀신풀리법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는지를 우리는 함구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는 칠성줄의 인연이다 칠성줄의 인연 두 번째는 우리는 귀신줄의 인연이다 칠성줄의 인연과 귀신줄이 있는데 여기에 또한게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순수한 귀신의 문제다. 줄과 귀신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응? 줄과 귀신의 문제는 다른. 그니까뭐 줄이 땅에서 모든 사람 이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귀신이 아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갖다 붙는 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생체에 명쾌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이 칠성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번째 때 당연히 여기서 천기를 갖고 있는 사람 칠성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칠성줄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신줄을 갖고 있다 하면 업장에서 우리는 내생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얘기지? 법장에서 음. 우리는 내생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유독 하다 보면 이것도 이것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 누군지? 네? 누군지 알지? <웃음> <웃음>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이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저기도 환생부와 짐이네 그렇지, 환생고는 당연히 그뭐 뭐 우리 귀신줄이지.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표출된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칠성줄에는 칠성줄에는 우리는 탄생의 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탄생의 업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칠성줄에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그 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경복과 단병놈입니다 자,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칠성줄이 엮여져 있는 거에 그런데 단순하게, 청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칠승주식 건이 이어져 있다, 없다를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것에, 이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100% 건이 연결되어 내려온다는 겁니다 청기에, 요것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칠승식이 이어져 있다는 니다그 다음에, 요 내생의 업이 우리는 이 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귀신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음. 자, 그러면 칠승줄과 귀신줄의 차이는 뭘까 이것이 또 중요하겠지? 음. 음.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청기와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 칠승주라고 저것을 동시에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많이 꼬여있는 거지. 응? 많이 여있는 거지. 거, 끝만 있다는 거다. 꼬여 사람만 꼬이는 거지. 아무는다 꼬여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로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이 꼬여있다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 조상줄이다. 그제 이게 이 조상줄로 이어져 오는 것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온 사람들은 이것으로 온다는 귀신줄이에요. 이거는 그제 요렇게 돼갖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우리는 신주단지란다 신주로 우리가 일종의 시주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청수에물 떠나 놓고 하든지 우리는 종교와 아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있다는 그러면 우리 내가 상상할때 내가 이때가 참틀본 적이 없죠 그럼 이것이 답이다 내생업에 탄생업이나 범복이나 다명복 같은. 거. 아 이런 사람이 이런 걸 가져왔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이게 무조건 그려있다 누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 줄은 언제든지 타고 이 대물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대물림 이 대물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주로 여자인들 더 많이 간다. 여자인들 원래부터 이 대물림이라는 것은 여자들 향해서 많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물림을 해 나갔고 운내려 가는 경우야. 자,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 올바른 신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신을 길을 갈 수가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예를 들지? 네. 이런 사람들은 신을 가지고 갈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청기가 없다면, 청기가 없다면 가지 마라. 무슨 뜻일지 청기는 아까 저게 조상 주진에 했기 때문에, 이 조상이 어떤 방법을 엮여져갖고, 조상이 와갖고 하는지, 조상과 인연이 된 사람을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신조직이기 때문에 이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임신는 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음. 그러면 이, 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것만, 올바로 신의 길을 못 가게 되게 되면, 이는 바로 신기, 빙이 이렇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 이런 거 없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이것이 신의 신이 작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갖다 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거는 갖다 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갖다 붙으면 어떻게 빙이가 되는 것이고 귀에 갖다 붙으면 어떻게 신기가 되는 것이고 몸에 갖다 붙으면 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었잖아 그지? 렇 이게 뭐 계산할 거있겠나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 뭐? 17번 있사 상황을 하는지 없어요. 여기 네. 응? 안 나오는 천기가 아 지기의 탄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표현을 어떻게? 자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렇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17번이 교기에는 어떻게? 탄생 엄만 갖고 있는 거야 그지? 렇 네. 이거는 이 신축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가 또 탄생의 업이니까 이런 종교의 길이든 이런 길을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은 신을 쫓아가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신을 하게 되면 귀신 들리고 이게 바로 귀신이잖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오로지 공부로서 공부로서 나가야 되는 거야 14번일 경우에는 탄생업도 없고 기신줄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고 있잖아요. 14번? 그러니까 이게 기신줄이잖아요 얘는, 귀신 얘는 귀신이잖아요. 바로 귀신. 거는선물대가 없잖아요. 그 갖다 붙었 다음은 얘는 20대. 이런 신을 좋아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잘할수 있잖아요. 14번은. 이 공부를 해서 하는 거야. 찾아봐, 14번이 올바른 거기를갈수 있는 사람 14번인데 사람고 있잖아요 거 그거는 순간적이고 지심만 아니다 그거는 요한계만 있겠다 아니다 기신줄이 응, 그거는 기신 그거는 항상 떠블려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은 그건 올바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건 아주 젊으니까 좀, 좀 그렇고, 좀서울이 지나면 안되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건 뻔반하니까 지금 가면 자기 몸이 아니다. 몸은 항상 아플 거야. 응? 몸은 항상 아프게 돼 있고, 그게 올바른 신이 한 명이 아니다. 이것저것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 이것은 신의 길은 돈하고는 개차하지만돈잘 벌고 안 벌고는 귀차이 그래서 이거는 신의 길을 갖고 계속 한다는 것은 몸을 치게 되어있다 그래서 옛날에 몸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신의 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거다. 그건 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혹시 가다가 또 신의 힘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신의 힘으로 또 버티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가 저번에 무슨 영화고, 텔레비에 무슨 영화 했었지? 그 사람도 뭐좀 알기는 아는 거야. 그, 어, 마녀복음. 많은 오겠지 그 귀신의 힘으로 언짢은 사람 그런 거에요그 사람들이 갈수 있는 시기는 뭐로 볼수 있어? 그거는 가게 되는 시기는 이제 전품지품, 전품지품 방법에서 품은 주기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음. 그때 내가 탁할 때그 지지품이 났을 때 내가 신발. 그런데 음. 신발이 이렇게 강하게 동량해서 무조건 지품이 불어오는 거. 지풍이 음, 음, 불을 음. 때 무조건 그게 딱 걸리게 돼. 음. 어느 누구든 지풍이 불릴 때 걸리게 돼. 그러면 지풍이 불 때는 심판이 오든 망하든, 음. 뭐, 가정이 막 깨지든, 음. 막그 부분이 딱 걸려. 망하고 깨지고 아프고. 아프고. 우리는 보면 망하고 깨지고 아프고 그렇다. 가정은 깨지고 음. 하는 일은 망하고.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겪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다고 지식품이 있어 그렇다갖고 지지품이 동시에 와보면 어떻게 겹치고 겹치고 막 그래갖고 세 가지 다가 동시에 처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는 잘 상담해 나가야 되겠지 근데 그까지 너무 고차쁘게 하게 되면 우리 또 점점이 되라고 자꾸 노력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부모적인 이제 먹어도 돼 우리는 이런 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져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우리는 염탐을 해봐도 돼 푹푹 상담할 때는 푹푹 찔러봐도 돼 푹푹 찔러봐도 돼 푹푹 찔러봐도, 찔러봐도 이런 부분 이것을 갖고 우리는 상담을 하고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이때까지 보면 내가 상담하는 거 보면 또 이렇게 풀어난 거야 그 유튜브에 보갖고내상담행거그번면 전부 이렇게 딱 푸는 거또 그런 사람이 와게 돼있어 또 그런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내을고그러쓰리세트로다 같이 하거기음그 그것이 인자 그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남을 이거 할수 있는 일야 <목소리> 그래서 거기서 아무세 유일한 번호라는 거예 보기 많지 유일한 번호뭘 보기 많아. 그건 무슨 말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좋은 번호 말고 노는 복이 있어야죠. <목소리> 이 서리세트로 다 있으면 이거 고차 품배야아서리로 아, <목소리> 그것이 유일한 번호가 19번이라는 거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타고난 그것이 우리가 운명 4번부터 3 6분석에서 이맨 가운데 있는 이 19번이 어. 이 마을 운호다 어. 어. 이 길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이게 우유곡절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딱 어. 네. 이것이 f 입니다기준이네 어. 응. 가운데 가딱기준이딱 응. 기준이면서도 엄청난 우유곡절이 있다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정말로 똑똑한 사람부터 이게 뭐고 너무 맑잖나 아주 이거 귀신이 갖고 힘든 사람까지 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마이프로가 쉽고 있다 표준의 표준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패입니다 어? 그래서 1 9분을잘 풀게 되면 뭐거든 음영권은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부터못 사는 것 같이 아주 똑똑한 것부터 못 똑똑한 것 같이 아주 면접신인 사람부터 아주 그 아닌 사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주기번호, 기본 주식. 아, 아주 그 표준이다 표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에서 우리가 가장 예민한 것이 뭐냐? 이 바로 이거다 그지 이것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이것의 정체를 우리는 풀어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래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걸 참 좋아해요.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요 그러면 단계 단계별로 사람이 종류가 다른, 귀신도 종류가 다를 것이고, 이것도 하는 것도 종류가 다를 것이고, 일어는 문제도 다를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뭐냐? 이 경쟁풀이. 이것 가지고 경전을 풀어가는 거요 누구 말 떠나, 우리가 천부육경, 예수제 같은 거 한다 하면, 어떻게 천부육경에서 무조건 내생의 오면 내생의 업 푸는 게 아니고, 전생에 서 전생의 업 푸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내생의 업을 푸는 거야. 가다가 보면 어떤 건 이상하게 뭐 내생의 어디 쫓아나오고 그러는데, 그치? 아닌 사람인데. 그것이 우리는 이 경전 풀일 겁니다. 초리부터 워낙 많이 갖고 내가 뭐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트가 너무 갈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잠깐 휴식을 해야 되겠죠? 네. 휴식을 하고.